지역한 햄버거 가게에서 두 차례나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값을 환불받은 여성 일행을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KBS 보도에 따르면 음식점 CCTV에 이들 사기 의심, 행각이 그대로 잡혔다. 영상을 보면 저녁시간 햄버거 가게를 찾은 남성 한명과 여성 두명이 식사를 하다 젊은 여성이 담요해서 뭔가를 떼내어 식탁 위 휴지에 올려놓는다. 이후 젊은 여성과 남성이 자리를 뜨고 남아있던 여성이 종업원에게 휴지를 보여주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한다. 가게 주인은 이들 요구의 음식값을 환불해줬다. 당시 종업원은 기분이 너무 엉짢으시고 자기 딸른 비위가 너무 약해서 지금 구역질하러 화장실에 갔다 하면서 메뉴 전체에 대한 환불을 원하시더라고 증언했다. 이들은 한달 전에도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는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을 다시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독자를 보유한 여성 유튜버가 강원도 춘천의 한 식당에서 음식값을 놓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소식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이 유튜버는 최근 남자 한명 여자 한 명과 함께 춘천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음식을 먹었다. 얼마 뒤 일행 중 젊은 여성이 음식을 먹다 말고 의자에 있는 담요에서 뭔가를 떼어내 식탁 위 휴지에 놓는다. 곧이 여성과 남성은 자리를 뜨고 남아있던 여성이 종업원에게 휴지를 보여주며 먹던 음식에서 머리털락이 나왔다고 주장해 음식값을 환불 받았다. 종업원은 기분이 너무 엉쩌리시고 자기 따름 비위가 너무 약해서 지금 구역질하러 화장실에 갔다면서 메뉴 전체에 대한 환불을 원하시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런데 음식점 주인은 cctv를 확인하고 나서 속았다는 걸 알게 됐다. 심지어 이들은 한달 전에도 비슷한 일을 벌인 것을 알게 됐다. 음식점 주인은 아무것도 접시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음식이 묻어 있지 않은 머리카락을 저희한테 주면서 환불해달라며 두번 연속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한 거는 정말 충격적이다 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 일행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행 중한 명은 구독자가 72만에 달하는 유튜버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 일부는 유튜버의 정체를 공유하며 해당 채널의 댓글 사용이 최근 중지됐다고 라 전했다.